스케줄 하고 왔어. 어, 아, 이제 아, 스케줄 아, 하고 왔으니까 아, 손 씻는구나. 어. 아, 얼 확인해. 얼굴 한번 봐주고. 아, 야, 잘생김 확인. 수건이 없어서 상황에서 <웃음> <웃음> 계속 다있제 수건이 없죠? 어. <웃음> 오, 아, 아샤아 형. 진짜 의지가 음. 안 하는 느낌 너무 좋아요. 어, 물. 어. 오. 오 A.S.M.R 같 <웃음> 아, <웃음> 오, 오. 어 조슈아 형나혼자서 들어오겠는데 그니까 어. 이걸 봐야겠다 B.A.S.M.R? 아 아무래도 스케줄 갔다 오 피곤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B <웃음>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무 화창해 아 비가 안 오는데 아.. 비 맞고 싶다 설마 <웃음> 비를 아, 맞고 싶다고요? 진짜? 어? 안 어, 안 어? 이게 무슨.. <웃음> <웃음> 뭐하는 거야 저게나 <웃음> 진짜로 <웃음> 소름 돋았어 어? 진짜 받는 <웃음> <맞는> 거야? 진짜 <웃음> 맞아? <웃음> 진짜 맞아? <웃음> 진짜 이 형은 갈 때까지 가니까 <웃음> 나중에 주인공 편 하나 만들어줘요 <웃음> 아, <웃음> 아니, 네. 이 정도면 <웃음> <오> <웃음> 어 가끔씩 샤워실 들어가서 비를 좀 맞는 편인 것 같아요 비를 맞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야, 손을 또 씻네요 또 씻어? <웃음> 이게 맞았으니까 송신을... 이게 맞았으니까... 그렇죠 <웃음>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물로서 하는 개그를 잘하네 조수아 조수아 조수아, 조수아. 와. 와. 아. 괜찮네 이제 좀쳐 봐야겠다 <웃음> 아 가운 입었어 젖주옷 어. 어. 노... 위에 가운을 입네 <웃음> <웃음> 물또 먹어 <웃음> 아 오늘 젖고 싶은 하루. 오 멋있어. 오 날씨 또 와. 하... 맞아야겠다. 또또 <웃음> 어? <웃음> 또 맞아. <웃음> 아 이거 어떻게 <어떡하면> 해줘? <웃음> <웃음> 무슨 생각을 하시다? 아, 아무 생각 <웃음> 없었어요. 그냥 그비 맞는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우와 어? 이거 뭐지? 이건 천재님이 틀림이 없어 내가 볼때이형 천재야 어, 이제 슬슬 비를 맞아서 좀 출출하신가 봐요 추울 땐비타민지 설마 그냥 드시게요? 정말요? 와와 와, 그냥 봐도 죠와야 근데 잘 생겼다 공기 마시 친구인다 어, 평생 레몬을 자주 드시나 봐요 음 단해 단해 쉬지 않다 잠시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볼까 탄산수에다가 레몬 넣으면 레모네이드인데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웃음> <정말. 웃음> 예, 앞에 이집 안에서 비릴 맞는 게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음, 음, 음. 아, 손에 레몬 냄새가 남죠. 소손시드가 <웃음> <또 소시쳐가>. 소소시드가. <웃음> 어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이 그래. 아빠 왔어. 어? <웃음> <웃음> 지금 유튜브로 호랑이 그치, 소리를 쓴 거야. 아물 아, 먹고 싶어? 아, 알겠어. 물 먹고 올게. 물 갖고 올게. 아빠가. 호시는 평소에 네. 반려용 그 네. 호랑이를 키우신대요. 음.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방송 처음으로 지금 네, 보여드리 건데. <웃음> <저> 호랑이 그걸 <웃음> 잡아. 호랑이 너무 호랑이 <웃음>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이고. 여기... 먹어... 아이먹아아이 어 네가 이물안이어이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형이고금이좋아가고고이제 오랜만에 이렇게좀 단독으로 촬영하는 거라 긴장해가지고랑이고랑이여랑이이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또? 어아어 아... 어. 알겠어 알겠어 아, 뭐라고 한 거죠? 라면을 먹고 싶다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짜파게티 먹을래? 아니면 뭐 신라면 먹을래? 아유 둘다 맛있죠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오늘은 짜파게티야? 아유 자식 너 근데 요즘 라면 너무 많이 먹어 약간 근데 안쓰러워지는 건 기분이네 <웃음> 네. 아니, 혼잣말을 하는 거 같은데 누구랑 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지어 알겠어 아들 아빠가 금방 해줄게 <웃음> 이게 왜안 켜지니까? 꾹 누르셔야죠 천천히 아 이거구나 꾹아 <웃음> 요즘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과일 청도 좀 같이 해볼까? 흠. 아 요즘 <웃음> 연말이라 무대도 너무 많이 하고 <웃음> 목이 상당히 안 좋네 맞아요 호시 씨가 무대에서 에너지가 네. 아주 강한 어. 멤버이기 때문에 아... 목 관리를 되게 신경 쓰시나 봐요 요리를 하다 말고 컴퓨터를 하라고 하시요 음. 과일청 만드는 법 일단 베이킹소다로 씻고 소다어 간단하네 아 근데 청, 청을 뭔가 해야 좀... 목에 또 좋고 우리 멤버들도 나눠주고 해야겠다. 영상처럼 박은에 놓고 베이킹 소다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해야 돼. 아까 그 접시를 호랑이 물 주는데 쓰셔가지고. 아 맞네 맞네. 응. 물다 마셨다고 하고 들고 와야 될거 같은데. 물다 마셨어? 아 그래? 아빠 저기 너 그릇 좀써도 될까? 아빠가 <웃음> 근데... 이 영상 꺼서 호랑이 소리도 안 나잖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영상 음, 바로 뜨네. 그치.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뜨거운 물해 버렸구나. 음. 호시 씨를 보면 볼수록 생활력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네. 호제잘 응. 살고 있지? 응. 삶을. 걱정이 많이 되는. 좀 저희가 많이 챙겨줘야 될것 같은 느낌. <웃음> 과일청 까서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웃음> 베이킹 소다로 딱 끈. 어, 어, 아지아집먹으려고 어. 하는 거야. 먹으라고 하는 거. 응. 라고 수습을 하는 게 빠를 응. 것 같다. 어, 어 이건 어. 먹고라고. 어. 이거는 먹고 어,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뭐 아바타야 <웃음> <웃음> 어이, 아바타야 반잎 아, 아바타야. 먹고 반잎 어, 호랑이 음. 아들한테 간다 음, 음. 아들 그래서 먹여준다 언니 먹어봐 음. 어, 맛있냐고 물어본다 맛있죠 호응한다 음 <웃음> <웃음> <웃음> 호랑이 인형 머리에 <웃음> 귤 닦지 않는다 <웃음> <웃음> 음. <웃음> 과일 청만 <정도만> 끝내고 <웃음> 라면 끓여 줄게. 라면 <웃음> <웃음> 못할 거면 한 가지씩만 하세요. 괜찮아 좋고. 오, 야야야. <웃음> 야야야. 같이 났어. <놨어. 웃음> 아우, 아이고야. <웃음> 야, 혼자 살아갈 <웃음> 아, 수 있는 거지? <웃음> <웃음> 아이 <아이짜우>. 참. <웃음> 나이스. 좀만 기다려 줘. 아빠가 곧 다 했어. 자, 이렇게 여기다가 설탕을. 음. 어, 끝나고 끝나. 배고프지? 어, 저는 이 와중에도 연발을 빨리 저어주고 싶은데. 아! 아! 잠깐만, 젓가락이. 젓가락이. 그래, 그래, 그래. 아빠가. 아이고 <웃음> 숟가락으로. 음, 어이 다 됐다. 다 됐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 줘. 아빠 이제 곧 끝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예. 음. 오케이. 자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자자자 음. 자, 자, 자. 아빠 밥 해왔다. 이거 먹어. 올리브 오일 넣었나? 아안 넣었어요. 올리브 오일 안안 넣는데. 너 올리브 오일 싫어하잖아, 그렇지? 네, 그래, 그래서 아빠가 후레이크도 싫어했어 음, 자, 먹어 음. 아, 일단 랑이가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외로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배도 많이 고팠다고 해서 이제 짜장라면도 끓여주고 네, 그렇네요 야, 이거 스프가 다 풀리지도 않았네 보니까 물도 많이 버리더라고 어. 내가 젓가락 주저 어디냐? 멀리 두기다. 너라면 어디 두겠니? 아 내가 젓가락으 어디 두었더라. 어어 <웃음> <웃음> 어? 선생님 어디? 아, 아 내가 왜왜한두개 왜 없지? 내가 아까 봤는데 하나가 그 아까 너 뒤에 그 서랍에 너 엉덩이 쪽 서랍 어 거기 거기 일층 서랍에 있더라고 하나가. <웃음> 아 그렇지 <내> 한 젓가락씩 있지. <웃음> 그냥 일상생활에. 어 재미를 위해 저도 제가 어디다 뒀는지 까먹게 이렇게 한 곳씩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음. 자아 올리브오일을 뿌리네요 음.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진짜 이거 <웃음> 진짜 맛있겠다 <웃음> 아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꾸덕해가지고 아나저못 참아 요리 잘못했네요 어머니가 <웃음> 요리를 절 <잘> 잘못했네요 <웃음> 아 됐다 아내 김치 없나 김치, 야 냉장고 김치 없나 김치. 아 내가 김치를 어디다뒀더라. 아 김, 김치를 좀 사줘야 되죠. 아 내가 다 먹었네. 아다 먹었네요. 아 별수 아. 아, 없지. 아 별수 없네요. 아 내가 TV 보면서 또 짜파게티 먹는 또그 매력 있잖아요. 이거는 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썸띵의 라이브 영상을. 아 네. 사랑의 힘. 어, 또 자기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제가 하시네요 음, 네. 아, 면잘 치네요. 면잘 쳐요. 어, 아, 아 진짜 맛 있어. 저건 찐리액션이거든요 어. 어. 냄비에 딱 가글했을 때그 냄비와 같이 그렇죠. 맞아요. 그가 하시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 오동통하다. 아, 좀 오동통했다고 하면은 좀 불었다는 뜻인가요? 음. 어, 되게 짜파게티와 아이노치카라. 야, 이 겨울에 딱 맞는. 그런... 그러니까. 아, 너무 연말 분위 잘 난다. 야, 야, 이제 아잘 칩니다. 아잘 쳐요. <웃음> 잘 쳐요. 아, 야. 전씨 <웃음> 저... 먹방 채널 하나 오픈하시니까. 니까 조용히 쓴거 나했어. 야, 거의 에이스의 말인데요, 진짜. 어. 아, 맛있겠다. 아, 난 저렇게 소스까지 다 긁어 먹어야 아, 돼. 저는. 네. 네. 범우 아, 씨는 또 굉장히 또예 소탈한 모습 보여줘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왕치라는 게 아니라 입만 탁 헹궈주고. 그럼 네, 네. 바로 설거지하는 타입은 또 아닌가봐요. 예, 예 전혀 아니죠. 예. 아 레몬청을 이어서 하는. 아 레몬청 안 드시나요? 물 그냥 물 넣으면 되겠지? 아닐 제가, 것 같아요 멤지 음. 뭔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아유.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아유. 어물 아닐 것 같은데? 아 원래. 과일청을 숙성시키는 건데 아 바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어나 <웃음> 그럴 수 있죠. 네맞아게 <웃음> <웃음> 그렇게 예. 먹는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음? 내가 정말 특이한 잔을 샀네. <웃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울어지는 잔. 아. 아 저게 세운 거야. <웃음> 야저 정도면 그냥 설탕물 아닌가요? 설탕물? 맛이 나름 괜찮은가 봐요. 너무 달아. 아 너무 달. 괜찮네 아, 너무 달구나. <웃음> 네, 정말 마음에 드는 맛이었습니다. 약간 지금 깔끔한 남자로 지금 잡았네요. 아, 아, 그 컨셉 컨셉을... 음, 네, 깔끔한 남자. 똑똑해요. 똑똑해요. 눈 똑똑해요. 정리를 아. 하는 듯안 하는 느낌인데? 아, <웃음> 어, 나랑 되게 깨끗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손, 손 털죠.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아, <웃음> 아, 박박 닦습니다 야, 그거지그거지 아, 잘해요 아, 편지실 뒤로 보는 거 같네요 네. 아, 휴대폰을 챙겨 오셨네요 아, 안경 안경을 챙겨 오셔서 아,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웃음> 근데 과외점 틀어놓고 <좀> 네, <웃음> 네네, 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까지 확인하셨다면 은된 거고요 <웃음> <웃음> 확인하셨다면 은된 거고요 <웃음> 진짜 사무직 안 해본 티 너무나죠 <웃음> 네네 아, 네네. 짜장 두 개랑요. <웃음> 네. <어디서요>? 차돌짬뽕으로요. 탄수율 <웃음> 추가. 아, 네, 그게 아니고. <웃음> 네. 네. 단무지에 식초 뿌려서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피곤하다. <웃음> <이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웃음> 고인세븐틴 <세븐티나> 해 볼까? <웃음> 아, 고인세븐틴이나 어야. 잘한다. 이거 뭐였더라? <웃음> 고이 세븐틴 뭐가 나왔지 요즘에? 고이 세븐틴 아 이거 봐야겠다 <웃음> 야 디노가 제일 웃겨 <웃음> 미쳤나 봐 <웃음> 디노가 나오지도 않는데 세븐틴에서 디노가 진짜 웃기 고는구나아 <웃음> 디노, 디노가, <웃음> 디노가 내가 봤을 때얘들 아, 한번 나가야 돼나 혼자 산다 이런 데도 나가야 되고 아 대단해 너무 잘해? 제가 원래 저렇게 잘생겼었나? <웃음> 디노 너무 좋다 음... 디노라는 친구 괜찮던데 아이 고인 세븐틴도 너무 재밌고 어휴, 이게 바로 워크 앤 라이프 워라벨 아니 아,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닌가 싶네 <웃음>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닌가 싶네 아, 저녁 노을을 지는데 노을을 지땐 이것만한 게 없지 어우! 진이리나 랭장 아, 뭘까요? 진짜 궁금해요 아, 포도주, 포도주스인가요? 포도주가 아니라? 촬영 중에 음주는 안 된다고 아, 진짜 죽인다고 <웃음> <웃음> 여기에 내 마음과 같은 불이 있네 마음과 같은 불 앗, 아, 뜨거 <웃음> 고독을 즐기면서 하루를 끝내네요 저 불멍을 하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음... 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웃음> 네, 무슨 와인을 막걸리 흔들듯이 <웃음> <웃음> 아휴, 맛없 너무 달아 평소에 설탕을 줄이는 습관 아, 나를 위한 건강한 습관 아, 또 부숭 관리니까 네. <웃음> 어, 도착했다 아 밀크 쉐이크 <웃음> 다 녹았네 건강하자고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은 음식 시키고. 네. 네. 밀크셰이크 설탕 밀크쉐그. 끝판왕. 네. <웃음> 아, 오늘은 열심히 스케줄하고 왔으니까 나를 위한 치팅데이. 치팅데이. <웃음> 한 달에 한 번씩만 갖는 치팅데이. 매일이시잖아요. <웃음> 매일 그냥 그냥 그냥 하루 중세 어, 번. 어제 단체방에 그 뭐죠 호떡집인가 분식집 뭐 음. 그 사진 보여. 아,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호떡마차에서 못 참겠다 이못 네, 네. 참겠다 이러면서 언제쯤 참을지. 네. 제가 한 달에 한번네치팅데이를 가져요. 평소에는 관리하느라 못 먹었던 거를 이제 먹고 싶은 거 정해서. 후 그러니까 승관 씨가 음, 관리를 진짜 맛있겠다, 잘하는데 치팅을좀 자주 하죠. 설탕은 평소에 줄이는 제로 콜라 아 네. 몸에 안 좋은 거다 먹고 제로 콜라 간만에 하는 치팅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먹기 어. 전인데도 오 그럴까? 인심이 후하시네요 먹기 전인데도 저렇게 남기는 승관이 형 햄버거 먹는 건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해요 햄버거는 아 토마토 한 뺐어요 아 편식을 하시네요 토마토 몸에 아, 되게 저, 좋은데 아저 토마토 예. 진짜 좋아하는데 저거 안돼! 아 저거 음식을 저렇게 버리나요? 아니 죠 절대 내가 좀 이따가 음식물 쓰3봉투에 소분해서 버려야지 <웃음> 내가 까먹은 건데 왜 남이 나에게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웃음> 어, 되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맛있게 먹어볼까? <웃음> 야, 야. 자, 리액션 음. 포카 포카 좀 있다 배구 시작하는데? 아 배구를 아, 보면서 네. 승강이 배구 좋아하니까 유튜브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인상공사? 인삼공사? 인삼공사 <웃음> GS 칼텍스 역시나 어 예. 여기 있다 직접 이제 관람하러 도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중해 집중에 지지마 지마 이게 약간 재방송이잖아요 어? 그죠? 재방 재방송인가? 예 지금 유튜브로 들어왔어요. 유튜브로 들어으니까 진정한 팬이라면 생방송을 놓쳐도 다시 재방을. 음. 네, 생방송 봤어도 재방으로 보는 이게 아. 이제 디오페이지아 진짜 아, 찐 팬이네요. 아 저는 진짜 이런 거 신기해요, 진짜. 근데 음. 승관이만큼 어떤 스포츠 팀에 이렇게나 열렬히 그러니까. 예, 응원을 하는 멤버가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집중해야 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집중 조금만 더 해봐 잘하고 계시는데 팬센로 <웃음> 지면 그날 거의 지는 거라고 아 <웃음> 의정아! 다시 막아! 나이스! 코치예요? 코치. 뭐예요? 누구보다 진심인 왜일까? 때려! 나이스 블록 아웃 어. 터내야지 그러니까 좀. 탑점이 잡힐 때 때려야지 응. 확실히 보리스 입만 살았어요 음. 확실히 음. 구기 종목을 잘하시는 분은 음. 아니어서 음. 아 배구는 정말 어 뭐랄까 제 안에 또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꺼내준다 해야 되나? 정말 없어서는 안될 스포츠예요 저한테 사실 아까 근데 좀 디노 안경 쓸때 되게 좌우를 올렸거든 은근히 괜찮았는데 승관이는 어때? <웃음> 아안 <아무튼> 보여 <웃음> <어때? 웃음> 야 근데 햄버거 맛있어 보이네 아 진짜 그러니까. 멋있다 진짜 멋있다아 맨날 관리하는 이미지라 가지고. 그래도 아시네요 관리하는 이미지라는 <웃음> 가끔 이제 막 너무 관리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평소에 이런 걸못먹으니까 이쯤 되면 내려놓을 때도 됐어요. 좋아, 좋아! 날이 어두워지네요 점점 집중해, 집중해! 나이스! 오, 이겼 나봐. 일부러 이기는 우와. 경기를 튼거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기까지계산이한거이이략곰거이전략곰돌이요 이거 이이 나한테 곰돌이랑 고양이 닮았다 고 그러던데 뭐가 또 닮았지? 닮았어 <웃음> <웃음> <웃음> 곰돌파 뿌냥파. 근니 귀엽죠? 승관이 귀여워. 귀엽지? <웃음> 너무 귀엽지? 디노 보고 싶다. 디노. 아유. 제가 뭐가 있을까요? 디노가 나와? 옷상 높이면? <웃음> 어, 여기 있다. 인우가 호감인 이유? <웃음> 야 저거 찐웃음인데? 나한 번만 더 할게. <웃음> 나한 번만 더 할게. <웃음> 이거 하고 나한 번만 더 할게. 진짜. 나 진짜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만 보고 가서. 야 승관이 목소리가 찐찐 목소리로 <웃음> 바뀌었어. 아 보주아 보주아. 비현족하는 거. 보지 말라고. 비현족하지 <웃음> <웃음> 마니까. <웃음> 아 미치겠네. <웃음> 스트레스 풀고스트 <웃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정말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아 아, 형 보고도 어? 다 먹었고 배부르네 <웃음> 아우 근데 뭔가 조금 출출한데 아야경도 좋고 늘 평상시대로 하던 것처럼 요리해서 와인이랑 뭐 먹을까? <웃음> 저, 와인이랑 뭐 먹을까? 안 음. 마셔봤기 때문에 안주를 뭘 아, 할지 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매일매일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저형 쿠팡이치 VIP하냐? 아 <웃음> <웃음> 어, 있네 어제 먹다 남은 연어가 있네 아 어, 너무... 아까 현석이 형한테 사오라고 한 거? <웃음> <웃음> 음, 어 먹다 남은 연어가 있네 <웃음> 아무리 봐도 새거 같은데? 어, 늘 하던 것처럼 해야겠다 아.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면 요리를 해먹고 자곤 합니다 아 그러면 최초로 야, 이제 스티트. 우지 형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낯설긴네요 우지 음 형이 야 친해요, 친해요 오, 친해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 진짜 진짜 너무 티나요 아, 아 뚜껑이 이게 너무 너무 약하네 그쵸 뚜껑을 열고 나서 <웃음> 해야 되는 뚜껑도 안열아 <웃음> 어, 좋다 음, 이게 또 통후추가 이게 그 좋거든 그쵸. 인간미 넘치고 좋아요 네. 우재형에서 간만에 형편없는 모습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웃음> 아니 근데 쉽진 않아요 요리라는 게 그치 그치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와 아, 그렇죠 아. 껍데기 쪽으로 쪽으로 놔야 돼요, 먼저 아, 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네 오, 알고. 아,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하는데 멤버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멤버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아 밖에서는 할 일이 없네 아... 음. 티티티 가서 고기 한 번이라도 구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티티티 가서 연어 스테이크 한번 부탁해 봅시다 아, 진짜 꼭 부탁해 봅시다 네. 어, 다음 티티티 때 유지 영이 해주는 연어 스테이크 네. 마늘 어,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이형 뭐, 어떻게 웃겨줄까 궁금했었는데 그냥 진짜 리얼 요리를 보여줘요. 우지 형도 딱히 남 까는 거 빼고는 그렇게 뭐 딱히 잘해. <웃음> <웃음> 어버터는더 늦네요. 다시 도한번 더. 40도 한번 더. 와. 평소에는 양식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고급진 음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하, 함께 먹을 술을 또 따라봐야지. 어, 우지 형이 술을. 아 음. 어, 좋은 소리 있네 지금, 아 우지 형이랑 같이 잡힌 저 짜파게티와 우지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웃음> 저저 술이 아, 맛있죠 잡힌... 아잠시 음. 여기서 여기서 질문 여기서 퀴즈 음. 우지가 오프너를 쓰는 법을 안다? 모른다? <웃음> 아 알겠지 알겠지, 알겠지? 아니까 모르고. 와인을 들었겠지 아, 저도, 저도 알지만 이게 깨우치기 힘들었거든요 네. 음. 아 거기를 아, 건드리는 아, 순간 모르는 게 같이 되는 레일보드 와인인데 이렇게 왜거색하지 위에 뚜껑 한번 살께 빼 주시면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못 벗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세게 누르면서 해야 지 이렇게 이거를 <웃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세게 누르면서 해야 돼요. 타고 세게. 하고 누르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끽면서 올라오죠. 네. 이렇게 고군분투할줄 몰랐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냥 그대로 뽑으면 돼요, 뽑으면 돼요, 네. 힘을 오면 음... 아, 그렇죠, 어 어, 대박! 속이 뻥 뚫리네요 어, <웃음> 답답했던 마음 어우, 슈 드려요 아, 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테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가볍게 넣어서 가볍게 빼시면 됩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도전하세요 껍질이 진짜. 이거지이 이거지. 너무 잘 됐구나. 음. 오, 오 맛있겠다. 맛있게 먹 껍질 큰거 봐. 와, 맛있겠다. 아, 좋다. 어, 우지형 와인 마시는 모습 또 처음 본다. 네, 처음 봐요, 진짜. 오늘 진짜, 진짜 처음 보네요, 네. 다 모든 게. 네. 지금 와인 먹는 척했어요 지금. <웃음>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와인 입에 다 치다놨어. <웃음> 아 와인 향이 향이 너무 좋다. 아정말 이거 멤버들한테도 해주고 싶다. 음. 오 지금 찍혔죠 이거? 셋 식당 투로. 셉 식당 네. 연어 스테이크 연 메뉴로만. 아, 네. 하면 너무 좋겠다. 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다. 아,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자안 마셔? <웃음> 지금 포도주스 따라져 있는 잔이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어요 뭘 <웃음> <웃음> 모르고 있었어 이거 <이걸. 웃음> 자 원샷 커트 그걸로 쓰고 끝낼게요 네 좋아요 <웃음> 아. 아. 좋았다 아 이제 침실로 가나요? 침실로? <웃음> 에이. 바로 어떻게 자? 씻고 자야지 씻고 자야지 아 오늘 드디어 우지 형 가나요? 와. 가나요? 가나요거아나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피곤하다 아, 아 내일 일어나서 씻어야지아아 이제 아. 못자아아또 아. 아. 아, 겨울이니까 옷 입고 자야지 아 내일 좀 드세요 Good nigh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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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타워있구나 같이 고등학교를 근처에 다녔었거든요 음. 제가 승관이 이랑저 근처에서 디노랑 고등학교 같이 다니면서 진짜 많이 싸웠는데 <웃음> 택시비 때문에 많이 싸웠어? <웃음> <많이 싸웠구나.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어떻게 아직도 연애를안 끊었냐 우리 <웃음> <웃음> 언제, 언제 연습실 들어갈까? 막 이런 <웃음> 아... 것들 좀 이따 들어갈까? 바로 들어갈까? 근데 저는 바로 들어가자는 사람이었고 좀 놀다가 들어가자는 <웃음> 아... 사람 개랑은 <게다가 웃음> 네. 확실히 그때부터 안 맞았어 <웃음>